<웃음>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방송을 통해 확인하세요. <웃음> <웃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해주세요 우리 팀 모두 적게 벌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적게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끝났는데도 아직 실감이 잘안 나고. 어. 어. 근데 뭔가 아쉽게도 기분이 싱싱, 싱싱한것 같아요. 어, 그동안 많이 관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어, 다른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릴 테니까 그때 만나요. 안녕.